유레카, 공포 안갈 거야. 이리 오라고! 가자, 유레카. 이쪽으로 가자. 가자! 유레카. 유레카. 가자! 자. 유레카 이리 오세요. 이리 와. 안가뭉퍼안갈 거야. 빨리 와. 아싸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안 가. 안 갈래, 이리 와안 갈래, 몽값안 갈래 유레카 야 야, 너가 돈 내냐? 빨리 와, 가자 몽값안갈 거라니까 <웃음> <웃음> 알았어 가자 가자 <웃음> 그렇게 좋아? 응... 응... 응... 그렇게 좋아